2016년식 K7 유로6 5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오늘 작업 내용은 흑기 매니폴드, 카본 크리니, 인젝터 동화시어 교환하면서 성능 검사할 거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카본이 얼마나 쌓였는지 한번 그것도 이제 궁금하고요. 일주일에 한 300km 정도는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주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뭐 엔진 자체가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방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시작합니다. 5만 키로때토키 매니 폴드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5만 8천 타셨는데 카본이 많이 껴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도 많이 껴 있고요 이지얼쿨러에서 올라오는 파이프 안에도 매연 찌꺼기들이 껴있습니다. 보통 이제 흑기 매니폴드 같은 경우는 6만 이제 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꼭그 키로수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차량처럼 지금 5만 8천 키로 카본이 이렇게 많이 껴있기 때문에 5,6만 내에서는 해주시는 것도 엔진의 그 관리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키로수를 정해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 주행 패턴이라든가 이런 상태에 따라서 정비 시기를 앞당기셔야 될 수도 있고 좀 늦출 수도 있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헤드포트 헤드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카본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간만에 숟가락을 한번 파보네요 이렇게 이제 카본들이 많이 쌓여 있고요 이제 가운데 쪽 보다는 이 사이드 쪽 사이드 쪽이 카본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에이 카본이 많이 있죠 요런 카본들은 주기적으로 뭐 청소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얘네들 보고 끼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5 8 0 0 0 키로 많이 쌓이네요 헤드포트에서 이제 1차로 긁어낸 카본 치꺼기들입니다 카본 치꺼기들은 매연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엔진오일, 블루바이가스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블루바이가스 자체가 유증기거든요. 엔진오일에서 발생되는 유증인데이 유증기 자체가 보게 되면은 엔진오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매연이랑 엔진오일 그리고 매연에서 들어오는 미연소된 연료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은 또 이제 발화가 잘 되는 수가 있는 인화성 물질이겠죠. 이런 것들이 DPF를 손상시키는 원인도 되고, 인젝터 자체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타면서 연소 온도가 이제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노즐 끝단도 이제 막힘이 올 수가 있겠죠. 아직 키로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인젝터 볼트는 이제 잘 빠졌고요.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살짝씩 녹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인젝터 볼트의 그 고착 현상이 발생돼서 뺄때 이제 부러지는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동화셔 자체는 터진 거는 없지만, 이 음, 부위, 이 부위를 보시게 되면은 공간이 이제 커졌습니다. 엔진에 이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진동이나 압력에 의해서 동화셔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파먹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면 동화셔가 이제 터진, 터졌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압축이 제 새는 원인이 되는 거고, 이 동화셔가 이렇게 다름과 동시에 노즐 캡, 노즐 캡 면도 동화셔가 다른 만큼 달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화셔가, 신품 동화셔가 들어갔을 때 눌려지는 면적이 적어지겠죠. 적어지는 만큼 그만큼 이제 수명은 더 짧아지게 될 거고, 음, 그런 또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심하면 이 캡까지 바꿔야 되는데 캡만 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음, 동화셔로 이제 교환을 해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고장나는 거를 좀 예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꼭 터져서 교환하는 게 아니고 음, 이런 식으로 돼서 다른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음, 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인젝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아 클리닝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